사실 요리사가 해외 유학하지 않고 외국어를 공부하기는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외국어 공부했던 뭐제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남들 앞에서 외국어를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할 정도는 못하지만 저같이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뭐 좋은 팁이나 가이드가 되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실제 외국어가 진짜 많이 필요한 분야가 요리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현업에서 일하는 분 중에 외국어가 되시는 분들은 어 유학 경험이 있는 분들 빼고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여건이 뭐 요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박봉에 뭐 12시간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 주 5회 정도 휴무가 있었습니다 뭐 외국어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는 공감하지만 솔직히 쉬는 날좀 쉬고 싶거든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 대각성의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셰프가 된 후에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주변 분들은 진짜 외국에서 다 학교를 이렇게 나오시고 뭐 해외 경험이 조금 풍부한 이런 레스토랑 이었거든요 어 그리고 저는 솔직히 뭐 토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요리사 뭐 일반 요리사 이런 출신이었는데 회의를 하다가 진짜 뭐옥스퍼드 어 학교 출신의 이런 상사님이 셰프님 뭐 어떠어떠한 일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진행해주세요 어, 진행해주세요 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플렉시블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거든요 뭐 지금 와 가지고는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유출을 하면 이렇게 아는 단어인데 어,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전? 그때 당시에는 거의 그런 단어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어, 집에 와서 이때 용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를 다 하고 하는데 나도 뭐 영어라든지 어떤 언어, 언어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좀 꿀린다고 해야 되나? <웃음> 꿀리지 조금 안 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어,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솔직히 뭐 주방 일이란게 그냥 아침에 해가지고 거의 한 보통 9시? 뭐 10시 정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조금 몇달 희생하자는 정신으로 외국어 새벽반을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외국어 기초반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요리하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아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40대도 아니고 30대여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활동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체력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벽반에 이렇게 다니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해외에 가지 않고 자기 의지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조금 계속 떨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외국어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은 저는 새벽에 이렇게 학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를 이렇게 내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라도 조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돈낸 만큼 좀 아까워 가지고 좀 억지로 다녔습니다 가기 싫은 날도 솔직히 있었지만 그래도 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억지로 라도좀 다녔거든요 물론 뭐 학원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수험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거기 외국어에 하루종일 잡아놓고 공부할 그런 여건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좀 다니다가 이렇게 중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학원 진도에 이렇게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좀 뭔가 새로운 것이 좀 필요하다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외국인을 한번 만나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임 자체가 별로 없지만 제가 외국어를 배울 당시에는 해외 유학 원 외국인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외국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런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에 그런 모임에 나가 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선입견 이라든지 말도 한번 걸어보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에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일주일 동안 공부한 외국어를 이렇게 써먹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잘 했던 부분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문법도 필요하지만 써먹어야 진짜 어 재미도 있고 어느 정도 의욕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면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이렇게 만들면 아주 좋은 공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위 환경을 이렇게 바꾸어라 입니다 환경에 대한 얘기는 외국어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듣는 얘기거든요 주변 환경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드라마 그리고 책도 이렇게 저는 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솔직히 추천할 만한 것은 자기 전에 제가 기본 문법 영상을 계속 이렇게 몇 달씩 틀어놓고 계속 봤거든요 뭐 유튜브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에 크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기본 문법 환경에서 이렇게 충분히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에 이렇게 좀 배지 않으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문법을 진짜 한몇 달간 자기 전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말이 만들어지더라고요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저같은 경우에는 얇은 기본 문법 책을 거의 무한반복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제가 솔직히 그렇게 모르겠지만 기본 문법 만큼은 아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오늘 한세 가지 정도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사실 요리사가 해외 유학하지 않고 외국어를 공부하기는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지만 지금 뭐 제가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뭐 간단한 대화나 뭐 t v 나 이런 간단한 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 레벨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리사이신 분들이 외국어를 공부하시면 제가 했던 경험담을 한번 들어, 들어보시고 가이드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